안녕하세요 복숭아 여러분 크리에이터 신비유입니다 이전 농장 앤 원정대 살펴보기 영상에 이어서 심화과정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농장부터 살펴볼게요 농장은 잊지 않고 하루에 한번 잘 수확하고 계시죠? 나뭇가지와 돌조각을 모아서 건물들을 레벨업하시고 텃밭을 만드시면 되는데요 지난 7월 28일 패치로 집의 치대 레벨이 5에서 6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에 제작 가능한 텃밭의 개수가 36개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텃밭에 심을 씨앗이 <웃음>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패치로 농장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캐러밴 상점인데요. 캐러밴 상점은 신규 작물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합니다. 상품은 매일 새로운 상품으로 갱신되는데요. 캐러밴 상점은 레벨 3까지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고 이를 통해 상점칸이 늘어나게 됩니다. 나오는 작물은 커피, 히어로 크리스탈, 강화망치, 경험치 씨앗 4가지인데요. 네 이들은 하트나 다이아, 골드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망치는 이성망치 1개, 히크는 2개, 커피는 5개, 경험치는 7,500을 줍니다. 하트나 골드로 히크랑 커피시앗 정도만 사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원정대입니다. 원정대는 1교구, 2교구, 그리고 3교구가 있는데 1교구의 목표를 전부 달성하면 2교구가 열리고 2교구의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면 3교구가 열리는 식으로 상위교구일수록 난이도와 필요 항마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각 교구마다 기본적으로 3개의 시험장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히돈 스테이지나 보스가 나오는 보스 스테이지도 있고요. 혹시 이 교구의 히든 스테이지를 못 찾으셨다면 제가 올린 유튜브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원정대를 어떤 목적으로 낄지 봅시다. 우선은 교구 보상을 받는 것인데요. 교구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험장 스테이지를 보면 이 점수가 있는데 이는 딱한 번만 달성하면 되는 점수로 해당 점수 이상으로 한 교구의 모든 시험장에서 모두 채우면 교구점수 보상의 최대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게임을 하는 동안 딱한 번만 깨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주로 해야 할 파밍입니다 원정대의 가장 중요한 보상으로는 유물이 있는데요 이 유물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러 번 파밍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에는한번 클리어를 하면 소탕이라는 것을 통해 쉽게 스테이지를 클리어 할수 있는데 원정대는 이와 달리 하루에 한 번씩 스테이지를 수동으로 깨서 점수를 기록해야 합니다. 그에 하루에 한 번, 최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즉 수동으로 깼을 때 마지막 상자까지 열리는 점수까지 달성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파밍을 하기 위해서는 유물 착용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 원정대에서는 요구하는 항마력이 있습니다. 원정대에서 항마력은 요구치를 넘기면 딱히 큰 의미가 없지만, 요구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걸리는 디버프는 체감이 크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으로 달성해야 할 것은 유물의 항마력을 깨야 할 스테이지에 맞춰 끼는 것입니다. 우선 처음에는 가지고 있는 아무 유물이나 옵션작을 해줍니다. 때는 다른 옵션 상관없이 항마력만 챙겨줍니다. 유물의 성급에 따라 태생적으로 가질 수 있는 항마력의 최소 및 최대치 차이가 매우 큰데 이는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수록 요구하는 항마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후에는 높은 성급의 유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유물의 종류를 통일하는 것인데요. 한 파티 같은 종류의 유물 4개 착용시 세트 효과가 발생합니다. 성급과 무관하게 종류만 맞으면 유물 세트 옵션이 적용되지만 항마효과 마찬가지로 유물 세트 옵션은 성급이 높을수록 적용 수치가 높기 때문에 이것 또한 높은 성급으로 통일해주면 더 효과가 좋겠죠. 세번째는 유물의 옵션입니다. 옵션에는 주옵션과 보조옵션이 있는데 주옵션은 유물을 획득하는 순간 정해지며 변경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조옵션은 원하는 옵션이 뜰 때까지 변경하거나 다른 유물에 계승이 가능합니다. 유물옵션은 원정대를 도는 목적에 맞게 든게 좋는데 보스전이라면 보스 피해량, 유물 획득의 목적이라면 유물 획득 확률 증가를 부가옵션으로 맞춰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좀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근데 하지만 이 부분은 무조건적인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제가 지금까지 진행했을 때 이렇다란 제 생각이 들어간 부분은 참고해주세요. 유물자는 일단 강화하실 유물을 정해야 하는데요. 아까 유물 종류를 통일해야 한다고 했죠? 저는 성배 또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이둘 중에 파밍한 것중 성급 높은 것이 많은 걸 고르는 게 좋겠죠. 우선 챙겨야 할 부호 옵션은 보스 피해량 증가 7% 최소 4개 p v p 피해량 7% 최소 4개 유물 획득 확률 5% 12개 좀더 나아가 이걸 다 맞추셨다면 치명타 배율을 맞추시면 좋습니다. 설명드린 개수는 최소 필요한 개수인데요. 컨텐츠에 따라 아까 말한 책과 성배 말고 방퍼증의 촛대가 필요하거나 보스 피해 증가량이 12개가 필요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최대 5분 최대한 많이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유물의 주 옵션은 같은 옵션이 2개가 뜰수 있으며 획득시 랜덤으로 뜹니다. 따라서 원하는 옵션이 뜰 확률은 극히 낮으며 이게 어... 가금로분들과 중소가금, 무화금분들을 나누는 기준이 될것 같아요. 따라서 주옵쇼는 저는 포기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소개 드릴 내용은 원정대 덱입니다. 원정대 덱은 일단 광역기 캐릭 중에서 자신이 가장 잘 키운 덱을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가장 많은 리저로 사용되는 것은 클로드, 수유주, 그리고 카마엘이 있습니다. 이 외로는 어, 딜러인 가람이나 메이리를 리더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사용하는 팝티는요. 1번, 3번 팝티만 수업해서 보통 사용하고요. 2번 팝티는 대기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덱의 경우 부독의 원정대 1티어 클로드를 필드로 클로드에게 기피증, 암속증, 원피증을 챙겨 클로드의 무기 스킬로 모든 것을 쓸어버립니다. 두 번째 덱의 경우 다른 원정대 1티어인 수유주를 필드로 금피 덱을 꾸립니다. 무난하게 상성을 타지 않고요. 보스에게 상태 이상을 손쉽게 쌓을 수 있고 모충이 빨라 스킬을 돌리기도 쉽습니다. 또한 파츠 하나하나들이 잡목도 잘 잡고 어 애들이 탱키하기 때문에 버티기도 잘해요. 또한 첫 번째 보여드렸던 덱과 이 덱의 연계기가 풀 연계가 되기 때문에 파령계까지 쉽게 박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이후에 보여드릴 특정 맵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이 덱은 최종 시험장 사용 덱인데요. 이거는 저희 길드원분 클리어 영상입니다. 이제 우리 이빨과 발톱다자 이렇게 영상과 원정대 심화과정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저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